무슨 일이 또 있었던 걸까 힘든 일이 또 많았던 걸까 어떻게 하면 웃게 해줄까 난 너의 비타민 님네 보고도 뽀뽀를 힘을 내요 슈퍼파워 전이 잘 들어갔나 이정도에도 무표정이니 애교도 이제 먹히질 않니 그렇담 너의 비상의 무기난 너의 가면 먹고 갈래? Yeah. <laughs>